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루머로만 돌던 닌텐도 스위치 프로라고 했던 새로운 버전의 닌텐도 스위치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루머로 돌던 성능 향상과 4K 지원은 일단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의 6.2인치 LCD 모니터에서 색표현이 더 풍부한 o l e d 의 7인치의 화면으로 늘어나 기존의 닌텐도 스위치보다 베젤이 더 얇아지고 전체적으로 크기가 아주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OLED는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이폰, TV와 같이 여러 전자기기에 활발하게 사용되는 모니터입니다 LCD와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색감과 명암비의 차이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lcd는 일단 빛을 쏘고 투과시켜서 화면을 표현하는 식이라면 oled는 자체적으로 빛을 내서 껐다 켰다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lcd는 검은색을 표현할 때 빛을 차단한다고 해도 약간의 빛이 빠져나와 디스플레이가 약간 희게 뜨게 된다면 oled는 rgb를 자체적으로 꺼서 빛을 끌수 있다 보니 거의 완벽한 블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덕분에 여기서 엄청난 명암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죠 또한 OLED는 이런 구조때문에 잔상현상이 없고 응답속도가 LCD보다 더 빠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면을 송출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거기에 설계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이론상으론 OLED가 LCD보다 35%에서 50% 정도 소비전력이 좋은 구조라 이번 닌텐도 스위치가 배터리 개선이 없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터리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디스플레이 소자들이 열화되어 발생하는 일명 번인 현상이 발생하는 디스플레이다 보니 LCD 비해 다수 수명이 짧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번 스위치 신형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스위치를 꼽아서 사용하는 도계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행히게도 이번 스위치 OLED 모델과 전에 있던 구형 모델 모두 서로의 독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다면 기존 동모드에선 쓸모없던 USB 3.0이 빠지고 랜선 포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스위치에서 멀티플레이를 위해선 와이파이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새로운 랜선이 추가가 된 것인데 이것은 서드파티 게임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강력한 독자노선을 놓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닌텐도는 본인들의 스토어에 어느 때보다 서드포티 게임들을 활발하게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 뿐만이 아니라 랜선포트 추가 이후 뜨는 게임들을 보면 멀티플레이 게임들을 위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들이 추가되거나 본인들이 제작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도 있죠 그 밖에 추가된 점중 가장 큰 점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부실했던 뒷받침대가 아예 뒷판이 전부 거치대로 변하여 상당히 안정성 있게 거치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스피커의 성능이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기존 닌텐도 스위치에서 약 5만원이 오른 41만 5천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와 거치대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만큼 기존의 동모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딱히 변경할 필요는 없고 평소에 거치하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매하는게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4k 지원이나 성능 향상은 없다보니 말이죠 이렇게 2019년도부터 돌고 돌았던 닌텐도의 신형버전이 공개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게 프로 관련해서 4k의 성능향 상 상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번 루머 도 돌았지만 저런 작은 휴대용 기기에 4k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뒷받침해줄만한 성능을 집어넣기도 어렵고 설령 넣는다고 해도 단가가 엄청나게 뛸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나오면 좋지만 솔직히 희박하다고 생각은 해서 4k 까지는 아니어도 fullhd 까지는 성능 향상을 기대했는데 그런 점이 없는게 조금 아쉽고 기기 성능 향상이 없다는 점도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물론 후일에 진짜 프로 모델이 나올 지도 모르지만 지금 OLED 모델이 공개된 이상 사실 이게 끝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기존의 스위치를 사용하던 사람들도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 같고 휴대성을 기존보다 강화시켜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로 보입니다 이번 메인 디자인인 화이트 톤 컬러도 상당히 이뻐 보이고요 이렇게 공개된 닌텐도의 개선판 모델인 OLED 모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